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속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케에서 말하는 속옷은 이제 현실에서 말하는 속옷이 아니고 방어구의 하나의 개념으로 이제 착용을 하는 건데 꾸미목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좀 차이점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은 초승도를 넣을 수가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크고요 그리고 꾸미못에 비해서 방어에 대한 능력이 조금 높게 붙어요. 대신에 공격에 대한 능력치는 좀 상대적으로 낮게 붙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이제 방어에 대한 옵션을 좀 많이 챙기는 편이고요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보면은 이제 물리방어도, 마법방어도, 방어도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생, 최대 생명력 증가시켜주는게 있고 그리고 이제 추락 주문력 근접 공격력 원거리 공격력 각 공격력이 있고 그리고 치명타 저항 있고 적중도 있고 이제 대인 피해 저항 이건 제 대인 피해 저항이라고 전수기라고 많이 부르시죠? 어, 마법 방어도 무시 방패 광통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될게 여기 받는 마법 피해율 받는 원거리 피해율 그리고 받는 근접 피해율 요렇게만 적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받는 근접 피해 감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받는 근접 피해율. 그래서 6 7하면 받는 근접 피해가 6.7%가 오른다는 소리인가? 그 소리가 아니고 이제 받는 근접 피해가 6.7% 감소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렇게 근접 피해 원거리 피해 마법 피해 이렇게세 개를 달아 놓으면은 이제 6.7%가 각각 붙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흔히 받는 피해 감소율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바피감이라고 하죠. 요 바피감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PvP에서 얻는 받는 데미지의 대부분이 어, 근접 피해거나 원거리 피해거나 마법 피해인데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전차로서는 공성 피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요거 세개 챙기면은 바피감이랑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거니까 꼭 챙겨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다른 거뭐 마법 방호도를 챙긴다든가 뭐, 뭐 이제 전숙을 챙긴다든가 뭐 유연성을 챙긴다든가 이런 것보다. 받는 피해 감소율을 3개를 챙기는 게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3개는 우선 챙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개를 어떤 거를 할 거냐에 따라서 좀 갈려요 힐러나 좀 탱커들은 방어에 대한 특성을 좀 챙기고요 근딜 원딜 마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딜러 직업군이다 보니까 딜에 대한 걸좀 많이 챙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원치율이랑 원기피 이렇게 두개 달았어요 가끔 보면은 뭐 원기피 말고 다른 걸 달아도 돼요 치명타율은 좀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붙는 부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치명타율은 챙길 수 있는 데는 꼭 챙기는 편이고요 저는 원기피 대신에 뭐 박물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활대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피어활쟁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기피를 챙겨요 이제 속옷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고요 이 속옷을 어떻게 얻냐라고 하면은 이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요거를 이제 게임 내에서 만들 수가 있긴 해요. 세력 분포 가면은 이제 델피나드의 별로 도면을 살수 있는 도면상인데 속옷이라는 도면을 살 수가 있어요. 델별 500개로. 근데 여기 보면은 재료가 막 구름결과 막 이런 거 <웃음> 필요해요. 이게 어 만드는데 어, 좀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어,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를 초보자분들은 거의 만들 수가 없고 이제 어느 정도 초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기반이 쌓이신 분들이라면 은 만들 수 있을 텐데 굳이 이걸 만들 골드로 경매장에서 사는 게 나아요 어, 경매장에서 살수 있는 이유는 이게 어, 캐시샵에서 팔아요 여기 뭐 12,000원에 팔아요 캐시샵에서 구매한 속옷의 경우에는 어, 착용식 귀속이에요 그러니까 착용하기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한 상태고 착용하면은 이제 귀속이 되는 형태라서 사람들이 요걸 이제 캐시로 이제 사서 경매장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상, 속옷 여기 카테고리 들어가면은 속옷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합성을 해서 태초를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뭐 합성을 안한 상태면은 한 3,000굴드 정도면 살 거예요. 어, 근데 웬만하면 은 태초등급 찍힌 걸 사는 걸 추천하고요 태초등급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옵션이 바꿀 수 있잖아요 합성옵션이 그래서 이렇게 저렴한 것들은 옵션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붙어 나와서 요거를 그냥 합성 경험치용으로 파, 싸게 파는 경우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까 바피감 3개 챙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피감 3개 챙긴 것들은 가격이 좀 높아요 바피감 3개를 못 챙긴 것들은 가격이 싸요 요런 거는 어, 본인이 뭐 행돌이 좀뭐 여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싼걸사갖고 만드셔도 되고요 효과를 바꿔서 만들어도 되는데 이건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하 행돌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좀 귀한데 이거 다 바꾸려고 러면은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기 직업군에 맞는 옵션을 가진 것 중에 좀싼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걸 사서 바꾸시는 걸 추천하고요 정 그게 없다 라고 하면 바피감 3개는 최대한 챙긴거 바피감 3개는 챙겼는데 2개만 좀 바꿔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사서 2개만 바꿔서 쓰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뭐 부계정이 많다 어 나는 부계정이 많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벤트로 이런 것들 많이 뿌리잖아요 요거 뭐야 그 합성용 의상들 입을 수 없는 의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성할 때 쓰는 거 그런 게좀 많이 모여있는 분들이라면 은 그냥 캐시를 충전을 해서 속옷을 사서 있기 전까지는 기속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거를 부캐들에 다 돌려서 이제 강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착용을 하면 좀더 저렴하게 어 맞출 수가 있어요 속옷의 경우엔 조금 특이한데 어 대부분의 장비들이 지금은 이제 태초까지 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속옷도 똑같이 태초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태초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은 최대 등급에 달성이 됐는데 경험치를 100%까지 꽉 채웠죠. 이유가 장비는 태초 등급 이후부터는 경험치를 채우더라도 능력치가 상승하지 않잖아요. 근데 속옷은 태초 때 경험치를 채워도 그 능력치가 올라가요. 능력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태초를 찍었다고 끝이 아니고 태초 이후 경험치를 100% 채울 때까지 계속 먹여야 돼요. 경험치를 만땅을 시켜야 어 능력치가 최대치가 된다. 이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초승돌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처음에는 초승돌 구멍이 없다가 이제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한두 개씩 생기니까 초승돌은 어차피 다른 장비랑 똑같이 착용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름돌 있잖아요 민첩 15부터있는거 어.. 그거는 이제 보름돌 효과에요 어.. 보름돌을 바를 수가 있어요 광활한 뭐.. 땡땡.. 땡땡빛 뭐 이제 달의 눈물 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이제 주능력치를 올려주는 건데요 속옷에 바를 수 있는 보름돌이에요 어.. 요것도 재료가 조금 들어가는 편이에요 어, 뭐 직접 뭐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만들 수는 뭐 있는 정도니까 만들어도 되구요 아니면 경매장에서 사도 돼요 경매장에서 1,500 골드 1000, 1,000 골드에서 1,500 골드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장비에 적용을 시키면 은 어, 되는 거라서 전뭐 그닥 어려운 건 없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뭐 속옷을 만들었는데 능력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경우에는 그걸 파기해서 뭐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거래불가 속옷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시키더라도 뭐 판매를 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능력치가 너무 안 좋게 붙어갖고 행도를 많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거에 먹이로 이렇게 먹일 수가 있어요. 태초 등급을 이렇게 그냥 먹이면 전설 등급까지 찍으니까 그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도서관 던전 돌다 보면은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이제 의상 같은 거 요런 것도 먹이로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이로 먹여서 등급을 올려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그 이벤트로 받는 뭐 요런 것들 있데 요런 거 의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먹이로 안 들어가요. 옛날에 받, 받았던 것 중에 의상으로 안돼 있고, 그냥 꾸미옷으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들어가요. 어, 그래서 옛날 이벤트 꾸미옷들은 어, 먹이로 먹일 수 있다. 근데 요즘 거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 거는 안 되게 막아놨어. 자기 직업군에 맞는 능력치를 어떤 거를 챙겨야 되는지 너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위, 순위 정보창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랭커분들. 랭커분들의 보면은 자기랑 직업 굳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 왕영님은원딜이잖아요 이분 이제 속옷을 보고 뭘 챙겼다 뭐 이런거 뭐 챙겼다 뭐 이렇게 여러 사람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거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왕영님은 아예 그냥 공격에 대한 능력치로 다 땡겨오셨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피감 세개는꼭 챙기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바피감을 다 챙기는데 탈들뿐이 가피감을 <웃음> 아, 좀안 챙기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차피 물려도 한방이고 안 물려도 한방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챙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벤트를 조금 할 거예요 이번 이벤트는 이 어, 속옷을 하나 태초등급까지 다 이제 올린 거를 하나 드릴까 하거든요 만들어둔 지꽤 오래됐는데 영상 제가 <웃음> 만들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 요거를 드릴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하재 서버에 캐릭터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벤트에 참여하기 전에 하재 서버에 우선 캐릭터를 레벨 1자리라도 생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댓글란에 이벤트에 참여한다 라는 말과 함께 아이디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또 적어 주셔야 될게 자기 이 바피감 세 개를 제외하고 이제 두 가지 옵션을 바꿔야 되잖아요 요것도 제가 바꿔서 드릴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행돌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계정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부계정에 이제 행돌이 좀 많아서 제가 직접 돌려서 그능력치를 맞춰서 드릴 거예요 초승돌이랑 보름돌 같은 경우에는 직업군마다 이제 필요한 게 달라서 이제 제가 작업을 해서 드리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제외했고요. 아, 뭐 오늘 되게 설명을 두서없이 한것 같은데 아, 정리를 해서 다시... <웃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이벤트도 어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재 서버가 아니라면은 뭐 이걸 굳이 받아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에버나이트 서버를 제외한 분들은 경매장이 통합이기 때문에 요거 받으셔가지고 경매장으로 옮겨서 어 쓰시면 되고요. 경매장으로 옮길 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없는 시간대에 요거를 어 경매장에 좀 저렴하게 올려서 어본 계정으로 구매를 해갖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가격에 올려서 구매해서 사신 다음에 이 하드서버 캐릭터에 골드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시 또본 계정으로 좀 비싸게 뭐 이제 잡템 하나 올려서 다시 또 사서 골드 다시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수수료 싸게 떼고 하겠다 하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뿅!